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서로가 좋을 때는 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혹은 말하지 않더라도 척척 알아듣는데요 감정이 서로 안 좋을 때는 요 마치 두 사람이 외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못 알아듣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죠 왜 이렇게 되어가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남자가 뭔가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오늘이 그날 같다라는 무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태도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예전같지 않고요. 마음의 준비를 한 듯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내 마음속에는요.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이미 살짝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해보고 싶은 건데 오히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나를 괴롭히면서요 남자친구가 나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라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격하듯이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게 된다고요. 근데 남자친구는 헤어질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태도가 요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살갑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뭔가를 이야기하기는 하려고 했던 남자도요 역시 우리는 매일 이렇게밖에 될수 없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전같지 않은 것 같아 내 마음이 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요 나와 헤어지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와 이별하면서도 자기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혹은 난처하지 않게 이별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요 이미 어쩌면 내가 다 구별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런 이상한 사람이라면 요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와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오늘 남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조금 되고 있었다라면내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잡힐지 안 잡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요. 왜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꺼냈을까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 남자와 계속 잘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난또 정확히 이 남자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라면 이 남자가 나하고 헤어지려고 작당을 하고 변치 않은 결심을 나에게 통보하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아직은 마음의 정리가 잘안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남자들 중에요 나한테 그동안 참 잘해왔고요 애썼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는 남자라면요 그 남자는요 어쩌면 나한테 위로받고 싶은 말이 있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선 나올 것 같지가 않고요. 내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중에 남자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표현해 본 거라고 나름은 좀 알아달라고 혹은 조금 노력해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랬구나 내가 너무 몰랐네 내가 평소에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걸네 마음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네 내가 많이 부족해서 네가 그런 마음 든게 이해가 돼 예전 같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자꾸 지쳐가는 중에도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네 마음 편하게 추스리는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워 항상 나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이렇게 말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적어도 요 내가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화내지는 않을 수 있을 거고요 남자도 요나란 사람에게 예전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에게 미안해지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고마움이 생기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어질 수도 있겠죠 거기다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여 오늘은 어찌됐건 이별을 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줬거든요. 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후에 남자친구가요. 나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오해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수 있고요. 후폭풍이 올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오늘 자기가 했던 그 말이 조금은 섣부른 판단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 불길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울어버리면서 우리 끝내자는 거지? 라고 말해버린다고요. 아니길 바라지만 남자친구에게 내 감정적인 부분까지 떠넘겨 버린다고요. 이런 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그런 기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여자친구가 공격하듯이 끝내자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에 쉽게 수긍해버리겠죠. 그리고 그 남자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은 결국 어쩔 수 없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그날 남자가 돌아가서도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이 섣부르지 않았다는 라 확신을 갖게 될 거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라면 여기서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래서 혹시라도 올라올 수 있는 후폭풍을 애써 누르면서 잘 견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인 나도 요 상대방에게 내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했고 서운함을 표시했고 울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겠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이 계속 필요하고요 없어서는안될것 같고요 간절하다면 이런 순간에 내 감정을 분명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조심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상대방이 전하는 그 내용은 이해하지만 를그 의도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 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올 때는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담긴 어떤 의도가 분명 숨어있거든요.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커져가는 불길을 멈추게 할 수는 있을 거고요.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면 불길이 잡힐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나한테 던지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미워해서 던지는 말은 아닐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